사도행전 이름번째 시간입니다. 아덴 전도 두번째 내용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의 강설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2절까지인데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바울이 헬라인들과 저작거리에서 결론을 했었는데 그것을 수용하지 못한 자들이 반 조롱조롱 그리고 반 장난삼아 바울을 끌고 아레오바고로 끌고 어,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저들에게 한 강설입니다. 진리를 변증하고 저들을 개심시키기 위해 그렇게 강설을 했습니다. 바울의 강설을 듣는 자들 중에는 주동적으로 바울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대로 알고 싶은 심정이 있어서 나온 자들도 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강설을 보면 매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창조로부터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를 훑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바울의 이 아레오 바고 강설에 대해 그 표현 양식 때문에 실패한 강설로 치부하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율법 없는 자들을 향하여 친근히 접근하여 저들에게 가장 합당한 강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이지만 그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저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야 성신께서 내시는 것이고 전한 말씀에 대해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증거로 작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거로 작용될 것을 알고서 바울은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성경의 사상을 헬라적이자 또 유대적인 양식으로 전하여 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바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홀로 일방통행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진리를 변증하고 저들을 개심시키기 위한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실제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항상 그렇죠. 복음을 듣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누려가는 자가 있고 아니면 그냥 그거 분석하다가 <웃음> 그 결국 쳐내는 자, 들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록도 하고 다음에 듣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고 또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제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으로 부족한 것,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므로 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는이라 너희 시인 중에서도,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난 주에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저들이 바울을 이끌고 온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레오바고는 문자적으로 법정 혹은 아레스의 그 평의회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고대에 있었던 그 재판적인 성격을 가진 모임을 말합니다. 주로 살인자들에 대한 공판을 열, 여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레오바고가 그리스의 그 대법원의 명칭으로 존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회의는 아레스의 언덕에서 열렸습니다. 아덴에는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의 작은 언덕입니다. 아덴에 있는 음,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이 무슨 살인죄 등의 중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이곳으로 바울을 끌고 온 것은 무슨 재판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진리를 잘 알아보려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 듯 합니다. 에비구려 사람들과 스토이고 사람들이 반장난 삼아 그리고 반조롱 삼아 그렇게 바울을 끌고 그곳까지 온 것입니다. 에비구레오파 에피큐로스파라고 했죠. 이제 정원학파라고 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현재적인 다스림을 믿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아요. 완전히 자연실론주의자들이었고, 또 유물론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가 그들의 사상의 주된 내용이었고, 죽음으로서 모든 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시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아주 어떻게 쾌락을, 행복을 누리고 살 것인가.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쾌락, 정신적인 그런 만족, 행복, 어, 그런 것들을 추구했었는데 후기에는 이제 육체적인 걸로 흘렀다고 말씀드렸죠. 스토이고 사람들은, 이제, 이제, 뭐, 노장사상과 같은 그런, 뭐,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도 하나님의 현재적인 다스림을 믿지 않아요. 그냥 자연 법칙 속에, 그, 자연 법칙을 따라서 자신들이 인간이 살아가고, 그 안에서 이제, 인간 안에 있는 윤리를 잘 취해가는 것이 최고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윤리를 강조했죠. 도덕을 강조하고.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우주적 이성의 분신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평등이나 박의 정신이 아주 충실했고, 또 자연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주님을 보질 못하니까 땅의 수준에서 소경과 같이 또뭐 그런 수준에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또 역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거죠. <웃음> 저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에 대해 좀더 겸손하게 더잘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저 새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고 한번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당시 그 아티카 문명, 그러니까 아덴의 문명이 전 세계에서의 최상의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그 최상의 문명 속에 살아가는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최고였고, 저들은 최, 최첨단의 그, 지식을 또 나누는 걸 최고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AI GPT 뭐 그런 걸 가지고 잘 알고 그런 걸 가지고 잘 써먹고 하는 그런, 그런 걸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는 그런 존재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뭐 새로운 것이 있을까 하고 다가와서 들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웃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 중에는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동조하지 않으면 내심으로 바울에게 더 이야기를 듣고자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 중에서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복음을 듣고. <웃음> 바울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그런 의도를 알았지만, 개의치 않고, 혹, 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반응을 보일 자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저들의 요구에 응했습니다. 이게, 저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건 아니고, 저들에게도 기회 핑계치 못할 증거를 내는 거지만, 그들 중에 혹시 또 주님의 남은 자가 있을까,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을까 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고 저들의 그 요구에 응한 것입니다. 저들의 요구에 응하되 저들이 요구하는 답을 설명한 게 아니고 외적으로 화려하되 내면으로는 어둡고 암울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로서의 생명의 빛된 진리를 강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땅의 그 흑암 속에서 오림무중 암중 모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을 찬란하게 비춰주려고 한 것입니다. <웃음> 겉으로는 굉장히 최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속은 캄캄한 존재였거든요. <웃음>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참상은 보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진리로 해명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심정으로 이제 아레오바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형식이 보면 이제 헬라주의적인 형식 또 유대주의적인 형식을 취했어요. 그건,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그 수준을 알고, 그, 거기에 준한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강설 내용은 강설 전체가 아니죠. 이걸 읽자면, 우리가 읽자면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누가, 아, 누가가 바울의 강설의 그 핵심적인 내용만을 추려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다섯 가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는 미신에 집착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을 하는 것이며 둘째는 창조주의이자 만유의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지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심을 전파합니다. 이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관하고는 전혀 다른 어,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넷째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헛된 것을 섬길 게 아니며 이제는 때를 따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웃음> 적용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하신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회개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사실 우리는 회개할 회개할 것밖에 없죠. 예? 복음을 들으면. <웃음> 이게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참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 그 믿음의 길에 부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그왜그 왜, 왜 그, 그거 거기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참상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아픔은 있겠지만 그래도 어 거기에서 멈추면 안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어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으며 또한 회복할 방법조차 가지고 있지 아않고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며 험악하게 지적 노름을 하는 자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적합한 내용을 들어서 회개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최상이라고 최고라고 뽐내도 바울이 보기에는 빈 껍데기고 속은 그 썩은 문드러졌고 그야말로 흑암으로 가득한 그에게 그들에게 이제 빛을 비춰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어둡고 암매하며 거기에다가 완고함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통한 복음의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여 자신들의 실체를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뭐 이제 시작은 항상 회개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의로 교육을 받는 거지. 책망도 받고, 훈계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형상을 나타내고 완성점으로 나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그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출발은 항상 회개하는 것입니다. 칼빈도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회개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생 내가 회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라 그랬어요. 소원하는 거라. 세례라는 게아 이제 난 과거의 죄를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세례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의롭다고 선언을 받지만 죄된 옛 사람의 그 습성과 성향, 그 습관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느, 어느 날 보면 또 다시 그 습관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내가 의뢰할 것이 없다 하고 주님 앞에 또 부복하고 주님의 궁유를 바라는 거아니에 언약적 궁유를 바라는 거. 그리고또 돌이키는 거죠. 또 돌이키고. <웃음> 설교자에 대한 그 자세에 보면, 먼저 자신부터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회개하고 또 같이 그그 그 길로 안내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자기는 안 살면서 그렇게 증거하면 그거는 이제 위선자가 되는 절 아주 진짜를 포장한 위선자, 제일 나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지 않고 증거하는 것처럼 가짜가 거예요. 자기를 배제하지 않고 자기를 배제하지 않고 증거하는 증거는 가짜 증거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되는 다 아무튼 어, 이제 바울은 저들의 그 참상을 보고 있지만 그냥 높은 마음, 그, 그야말로 개무시하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죄인들을 섬겼듯이 그들을 섬기면서 안내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웃음> 아덴 사람들의 그 미신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진리와 성신의 인도를 따라 강설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강설을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하고 어 <웃음> 먼저 부르면서 하죠 저들의 지적이고 종교적인 특성을 포괄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만물을 보고 영혼을 삼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이게 뭐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덴 사람들이 어찌 됐든 그런 종교적인 심성에 따라 활달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승인하는 터에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그릇됨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들이 바로 알아야 할 것을 올바르게 제시하기 위해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깔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미신적인 특징의 단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덴을 두루다니면서 본 것을 예로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놓은 재단까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미신적인 일을 추구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뭐, 현대 문명 가운데 살아도, 최고의 문명 가운데 살아도, 이제 그 수준이 항상 그 우상송배, 로 나타난다 미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그 정치인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그전에 제가 대만에 갔다 오면서 그 경험한 내용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엄청난 빌딩 1층에 그 신주 단지를 딱 모셔 놓고 관우 같은 관우 뭐 이런 신주 단지를 모시고 안 안녕을 비는 거죠. 자신들의 안전. 큰 고급 최고급의 승용차 위에다가 돼지 대가리 놓고 이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그게 현대인들이에요. 여기 똑같죠. 그렇게 미신적인 일을 추구하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저들이 혹 누락시키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그런 알려지지 않은 불가사의한 신을 불러 높였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그런 미신적인 특징과 그 한계를 거론하고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지식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일반적으로 그릇되게 알고 있는 그 신의 질, 실상을 진리와 성신님의 인도를 따라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 한계를 안, 알고 있는 자로서 자신이 은혜로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실체와 사역을 소개, 소개하고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저들의 인간적인 접촉 어, 저들과 인간적인 접촉점을 만들어서 저들을 책망하지도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명을 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들을 사람들의 상태를 확실히 알고 책망할 것은 우회적으로 책망을 하고 또한 저들에게 확실히 알려줄 것은 확실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은 이제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돼요. 윌리엄 포킨스라고 하는 분은 뭐한 여덟 가지 대상에 대해서 전혀 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근데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교만하고 예, 그 교만한 자들, 또 삶이 없는 자들, 맨날 비판하고 의심하는 자들. 그런 자들 뭐한 여덟 가지로 항목을 나눠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 된다. 이바 성경에서 가르친 것들을 정리했다고 본 거죠. 바울도 저들의 상태를 분명히 본 거예요. 저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복음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분명히 저들의 속마음과 속, 그, 그, 사상을 다 알고 증거하는 거죠. 성, 물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 바울은 이어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관을 제시합니다. 천, 창조주 하나님과 천지에 대해 주제이신 분에 대해 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분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저기 멀리 뒤침 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또뭐 사람에게 뭐 높임을 받도록 신전을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에 의해서 섬김을 받을 그런 신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 바울은 2사에서 42장 5절 말씀을 자유롭게 변형한 듯한 말씀을 하여 그 실제적이고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헬라이 하나님은 헬라인들이 알고 있는 그저 멀리 있는 초월신이나 혹은 국소적 자연신이 아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리고 헬라인들의 생각대로 그, 그분은 세상을 지으시고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대주제라는 말은 천지를 다통할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세상이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제자가 있다는 거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바울이 이런 신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런 신이시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추구한 그런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식에 섬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그 호흡을 그 신이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 그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그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요. 그 위에 섭리하셔서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일반 사실 무신론자들도 우주에 나가보면 아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창조된 세계를 통해 보여지니까 그게 더 극명하게 우주에 나가서 보면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뭐 물론 그게 이제 인격신우, 인격신으로 인격신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아니고 신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겠지만 불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바울의 이런 논법은 내용상 분명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고, 다만 그 표현의 양식에 있어서 헬라적이고 동시에 유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열1기상 8장 27절과 2사에서 66장 1절로 2절에 보면, 바울이 주장하는 그런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수준에 맞춰서 무슨 끌어 자신의 그, 저들에게 비율을 맞추려고 저들의 그 안목에 맞는 말을 한게 아니고요. 저들의 안목을 알고 성경의 그, 그 근거를 가지고 깨우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피조물의 재물을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만물을 주장하여 나가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인격적이고 가설적인 그런 신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며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격신이시다. 그분은, 그, 그러고 만물의 주제자이시다. 그냥 하나의 그 우주적 이성. 그 그냥 하나의 저들이 생각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그 로봇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그 우주적 이성으로 그 이성 저 인격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의시고 인격자이시다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일 이거 사실 그잠먼팔 장에도 이런 지혜가 어, 지혜자가 어떤 어떤 분이신가 이제 그분이 창조주의시고 섭리주의시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그런 그 구약사상을 이제 그대로 끌어서 깨우쳐주는 거죠.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종교적 심성으로는 절대로 창조주의시고 대주제가 되신 그분을 경배하고 높일 수가 없고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타락한 인간상으로는 인간성으로는 그 로마서 1장 18절 이하 25절까지의 내용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거길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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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런 점들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일반적인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노력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역사를 보면 자유주의자들이 득세해가지고 도덕설교만 했어요. 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구속과 그 교회의 그 연합과 그런 말미암는 생명의 활동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죠? 어, 우리 양심의 율법에 쫓, 율법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추론을 하는 그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네덜란드 종교 개혁자들이 2차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뭐 어디로 돌아가자고 했냐면, 이전에 돌트 신조나 벨직 신앙 고백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그,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칼빈 시대 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뭐, 바빙크나, 카,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 이 사람들도 자유주의 그 신학자들이었고 자유주의 신학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역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할때그 그 칼빈주의의 영향 아래서 이제 믿음 생활을 하던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의 가르침 빛을 받아가지고 어, 저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핸드릭 드코크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니까, 사실은, 아, 이게, 저기, 복음을 모르면 도덕설교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아, 참, 저렇게 살면 인간이 아니지, 상대적으로. 그렇게,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인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설정이 돼야 인간이 되고 안 되고가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주님께 연합된 자들은 진짜 믿음으로 인간이 된 거죠. 주님 앞에서 새로운 비전물이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은혜의 방도로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질서 속에서 말씀을 받고 누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교회를 지키고 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속에서 그 이따 오후에도 아마 그 내용을 또 공부하게 될 건데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모르면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어, 판단을 해요. 자기 이성으로. 그거는 그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의 높이되심과 그분의 높으신 작정으로 세상을 통화 하여 나아간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완전한 대로 이끌고 가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요 응? 그게 없으면 아 이제 자기라는 게안 벗어진 겁니다. 자기를 못 벗은 것입니다. 응? 옛사람의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분을 어떤 일정한 장소에 붙들어 맬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미신적인 경배 밖에 나올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자라면 그리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신자라면 모였을 때 뿐만이 아니라 흩어졌을 때에도 자기 은사와 직임을 알아서, 교회 알아서 행보해 나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흉낼, 아주 그럴듯하게 경건을 모양 내고, 누가 안 보면 자기 정욕대로 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위선이죠. 그게 위선이에요. 가짜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미신적인 경배를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사람들이, 저기, 하나, 뭐 불상 앞에 가서나, 뭐, 자기들이 믿는 우상 앞에 가서, 어 모양을 내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 모였을 때 그럴듯하고, 흩어져서 다시 자기 옛사람의 상식대로 살아가면. 그, 그렇게 된다. 그, 주님이 늘,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죽어도, 주님이 불러가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이성을 못 벗고 자기 행위의 덕을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신다그러면 아이고 지금 오시면 안 된다고 막는다고. 예. 지금 오시면 막, 안 된다고 막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을 모르는 거죠 구원의 내용 이미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그큰 일이 있었던 걸 내가 현재 누리고 간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시기 되면 모든 종교적인 행사가 기독교로 포장되고 있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미신적인 경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 바울은 아, 그, 저들의 그런 신관을 철저히 파쇄하고 바울과 같이 바른 신관을 갖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모원에도 그런 그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거기서 솔로몬이인데, 솔로몬이 그 말을 게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내 말이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저, 저기, 저, 무슨, 노공기 틀어서 전하듯이 하면, 그, 본인은 뭐,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야지. 나를 본받으라. 나의 그런 행위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그런 주님이 그 예비해 놓으신 믿음의 길에서 그 믿음의 방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목사도 그렇고. 그래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그, 그 말을 안 받으면 그거는 주님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종의 말을 안 받으면. 그,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 어거스틴의 설교 학에서매 그걸 거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스 4장 11절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무슨 행동을 하려면 성신께서 힘을 주시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 그거에 우리 신자의 그 태도인 거죠 믿음의 태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신의 도구로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른, 자신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또 보여주셨고, 자신이 과연 그렇다고 그 안에서 세움을 입어갖고 그 일을 하는 존재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성경의 아담 이후의 역사를 염두에 두고 모든 족속들의 시대의 한계와 영토의 경계 등을 주장하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물론 개개 나라의 포악한 통치에 대한 책임은 지시지 않고 저들 스스로 그 대가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지만 세계 각 나라의 역사와 그 지리적 한계는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뭐 중력이, 국방력이 력이국 세고 약하고 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지고 안정해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제어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크라,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보고 있는데 그 러, 러시아의 군사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먹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주장하시고 이끄셔서 그, 그 그걸 다 거주의 경계를 다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잖아요. 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게 그, 그, 그런 걸만 봐도 이건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다 주장하고 갈,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알수 있어요. 예. 그리고 주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하면.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이 그분을 잘 살펴 찾기만 한다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님을 찾아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 그러나 이런 일들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스스로 분리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상황이 이런데에도 우리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 때에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 사울로 그. 그 아주 바니세적인 행태를 보이고 다닐 때도 담에색 도상에 찾아오셔가지고, 니가 하는 짓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게 주님의 찾아오심이 그권고라는 말인데, 그게 신방이라는 말이에요. 신방이라는, 신방. 주님의 찾아오심. 아무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내리실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그런말미암마 살며 기동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재난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와야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할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다 쓸어 없애버릴만 하지만 주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런 와중에도 또 회개,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돌아, 돌이키기를 바라시니까 그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통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의 그 역사관과 민족관이라는 것은 어떤가? 여기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어,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 아티카 땅에 있으며, 그 아덴이 속한 넓은 지역이 아티카 땅이에요. 아티카. 아티카 문명이라고 하고, 그, 그 아래 이제, 그, 이제, 음, <웃음> 그, 스파르타. 그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 거기는 이제 델포이, 이 문명이라고 해서 그두두 두 개가 충돌을 했다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자신들의 존재의 근원이 아티카 땅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과 다르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아티카의 위대성을 근거로 하여 그런 가설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포장한 것입니다. 신들은 다만 멀리 있을 뿐이고 아니면 자연의 질서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역사적으로 주어진 독특한 면을 부각시켜 그렇게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웃음> 이게 상대적인 자부심만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논리는 세계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에 대해 나름대로 추상하여 그렇게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민족인 것처럼 그렇게 <웃음> <웃음> 그렇게 이제 홍익인간의 이념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웃음> 포장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합니다 그래서 뭐 <웃음> <또> 그 <웃음> 어 <웃음> 공정 중국 공정의 일이 우리도 이제 하나의 그 자신, 우리나라도 중국의 부족한 나라로 치부해 버리고 많은 그런 역사관이 그런 거예요, 민족관이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저기 일본이 또 2차 세계대전 때 지배할 때는 일본 종교를 만든 거,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예. 그게 그 나라를 숭배하게 한 거예요. <웃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자기 민족들의 출발을 극대화하고 자기 나라의 가치를 자랑하고자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고작 그냥 티끌 같은 속에서 그 조금 더, 어, 난 티끌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일반 사람들의 그런 현상에 대해 염두에 두고 각 나라는 오직 성경에서 그근거를 찾을 수 있듯이 인간이 하나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한 혈통에서 나온 것이며 그 틀에서 구분되어 각기 그 역사와 지리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그 주장이라는 게 얼마나 그 부질없고 참그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죠. 부질없는 자랑을 하는 거예요. 10편 74편 14, 17절을 보면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연만 놓으시고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가까이서 각 나라의 연대와 경계를 하나지며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게 하신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여태까지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들, 뭐 헬라, 아, 또뭐 페르시아, 또 로마, 다 없어졌잖아요. 네? 지금 그 영원성이 없어요. 그런 세상의 강대국들은 그 하나님이 그 주, 주제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 나라의 경계를 하나 주그 세울자를 세우셔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런 하나님을 그 알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의 게 구속의 일을 베푸셨다 하는 것을 또 이제 그 일을 얘기하려고 이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참그 쓰레기 같은 건가. 적업하고. 참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인가 국, 국소적이고 예, 국지적이고 예,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한 신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모든 민족과 개인들이 살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높으신 초월적인 존재이신 동시에 그 지으신 것에 함께 하시면서 그 권능의 통치를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능의 왕국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 주재하고 계시다. 근데 그왜 그렇게 하냐? 은혜의 왕국을 진전시키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그 은혜의 왕국에 어떤 자들이 들어온가? 이제 회개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자들.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어, 우리를 구속하시고 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가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어,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 어, 높이 되셔서 말씀과 성신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이제 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고 주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자신을, 그,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예? 또, 뛰어난 그런 세상의 강대국에 붙어 있음에 행복한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면, 우리,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그런 걸다 포기하고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그런 미련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어둠 속에 우상 속에 미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의 복음, 안식의 복음, 평화의 복음, 영원한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온 겁니다. 지금 어 바울도 지금 그 로마... 그 그 헬라 철학자들에게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응. 도로가신 아버지 하나님 응. 바울은 아, 이제 헬라 그, 응. 에피큐로스 학파와 또 스토익주의자들에 의해서 끌려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까지 왔지만 <웃음> 저들의 그 술수와 농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의 참상을 바로 바라보며 저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저들의 참상을 보게 하고 또이 일반 역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의 근간의 내용을 다 알려주었사옵나이다. 이 세상 역사는 창조주가 있고 섭리주가 있어서 여태까지 왔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사옵나이다. 저들이 최선의 문명, 최상의 그 문화를 그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신을 성, 신전 안에 가두고 스스로 그 국지적인 신을 만들고 살면서 자부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의시며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사옵나이다. 결코 바울은 저들에게 이제 저들 입맛에 맞게 수준을 낮추어서 이제 저들을 설득하려고 한게 아니고 저들의 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증거해서 그 아래 이제 그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참으로 주님의 찾아오심 안에서 구원을 얻고 주의 일꾼이 된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분명히 경험한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실을 성경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변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옵나이다 우리가 이 현대 문명을 살아가면서도 허다한 사람들이 미신에 갇혀서 이제 제한적인 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런 속에서 과연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옵나이다 저희 자신들부터 그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부속주 하나님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토대 위에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이런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